주제는 소기업 사장님들의 생존 전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사장님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어려운 시기에 길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공병호라는 분입니다. 이 저자가 쓴 공병호의 사장학을 읽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사장이 갖추어야 할 필수 자질과 영업, 재무, 조직관리, 인재관리 등 실무에서 요구되는 역할 및 임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어렵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결국 푹 빠져서 하다보면 그 어려운 시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 네이 부분이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인것 같아요 저도 약 5년 10개월 동안 직원 10명 이내에 작은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매년 보고 들었던 얘기가 올해는 정말 어렵다 입니다 저자의 말씀대로 버티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오겠지요 책의 목차는 어... 일부 대한민국 사장들이 꼭 갖추어야 할 생존 전략 첫번째 진정성 올바른 태도부터 갖추어라 두번째 전문성 자신의 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라 세번째 판단력 최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라 네번째 실행력 행동으로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내라 다섯번째 생존과 성장 사업의 인계점에 제대로 대응하라 여섯번째 성경력 예민한 안테나와 같은 성경력을 길러라 일곱번째 유연성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여덟번째 신념 사업에 대한 믿음과 독심을 키워라 아홉번째 몰입 집중하라 그리고 전부를 걸어라 열번째 수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라 열한번째 학습력 쉼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다음 지구력 잡초근성으로 버티고 이겨내라 목적성 사업에 대한 절박한 동기를 뿜어라 열네번째 통찰력 사업,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라 2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장 사장학 1장 상품과 서팔수 있는 확실한 그 무엇을 확보하라. 첫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창조한다. 두번째,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한다. 세번째, 상품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 네번째, 계속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야 한다. 다섯번째, 다섯가지 기둥 이상의 수익원을 마련한다. 2장, 영업, 강인한 세일즈맨식으로 무장하라. 첫번째, 진짜 세일즈맨이 되자. 두번째 영업맨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세번째 최신 세일즈 기법을 탐구하고 실천한다 네번째 기존 거래처의 유지관리에 앞장선다 다섯번째 끊임없이 신규 고객을 발굴한다 삼장 조직관리 냉철한 지휘자가 되어라 처음에 조직의 틀을 제대로 짜야 한다 두번째 과잉인력을 철저히 경계한다 세번째 정확한 목표관리는 조직의 생명이다 네번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가설을 활용한다. 4장 재무 돈에 들고 남을 확실하게 관리하라. 첫번째 외용이 아닌 내실을 따져라. 두번째 투자에 있어 과욕을 경계한다. 세번째 매사에 알뜰해야 한다. 네번째 깐깐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한다. 5장 인재 사람이 반이다. 용인수를 키워라. 조직에 맞는 인재 선발의 기준을 세워라 지나치게 힘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여라 썩은 과일은 확실히 잘라내야 한다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한다 이 책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책은요 지금 힘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깨닫고 나서야 회사 상황이 좋아질 것같아서예요 물론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보려 합니다.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존 지식에 의존한 채 배움을 게을리 한다면 절대로 업계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배움을 멀리한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관련 업계 신문과 잡지를 가까이하고 세이라도 부지런히 다녔는데 내눈과 마음을 서로잡은두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항상 딱한 장의 티켓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한번 약속을 어기고 나면 다음에는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실제 저도 그랬습니다 거래처와 한번 약속을 미루었는데 그 뒤에 두번 다시 거래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소한 거로 거래처가 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하고 힘이 들때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역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생각해야 할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다시 박차고 뛰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스24에서 yes, 찾아보니 이 책은 오래되어서 절판되었습니다 중고서점 등에 검색하셔서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v 등볼 시간 조금 투자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책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열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